이번 곡은 Subway, Subway입니다 내리실 문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역삼선릉삼순잠시전뇌 잠실 잠실 나루 강변구 이건대 입구 성수 뚝섬 한양대왕 심리상왕 심리심당 동대문 역사 문화 공건을 로 사가삼가 시청 중장로와 연희대 진촌 동대입구 합정당사 영등포구청 물레신도림 대림구로 디지털 단지 신개방 신림봉정서 대입구 낙성대사 당방 대선